반갑습니다. 이준환입니다. 어, 제가 오늘 디자인의 세계와 대중화를 견인하는 메스미디어를 어, 주제로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방금 소개해주신 대로 어, 저는 이제 학부 때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어, 이제 컴퓨터공학을 다음에 전공을 하고 실제로 소셜미디어, 어, 뭐 SNS 같은 것들도 만들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연구도 해보고 이제 그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라보는 미디어에 대한 어, 생각을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대중, 대중 매체, 대중 미디어, 메스 미디어,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어,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주제를 잡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고, 우리가 그 뭐, 디자인의 세계와 대중화를 위해서 이런 미디어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디자인 서비스 생태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메스미디어란 무엇인가. 잠깐 그메스미디어와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다음에는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해왔는데 어떻게 변해왔고 어떻게 변할 것인지 를좀 살펴볼 거고요. 그 중심에 있는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활용 전략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 서비스 생태계. 그 우리가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디자인 전공자들도 계시고 이제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의 관점이 어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많이 변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정보화 시대에 들어와서는 디자인의 관점이 매우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사물을 디자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닝, 이죠 things. 그래서 이그 사물을 디자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뭐 대표적인 부분들로는 이제 그래픽 디자인, 프로덕트 디자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제가 이제 학부 때도 이제 그래픽 디자인, 프로덕트 디자인 같은 어떤 사물을 어떻게 유용하고 아름답게 만들 것이냐, 이런 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어, 맞춰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다가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개념이 좀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사물을 만드는 데 만족할 것이냐,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 제품과, 그러니까 뭐 프로덕트와 그래픽과 뭐 이런 것들과 이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개념이 좀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하는데 이제 그다음에는 액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덕트가 있을 때그 프로덕트와 나는 과연 어떻게 인터랙트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좀더 유용하게 우리가 쓸수 있을 것인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어~ 이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분야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환경은 좀더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디자인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액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환경,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과 시스템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최근에 이제 많이 지칭을 하는데요. 이 서비스 디자인에서는 우리가 그 사용자가... 어 사용자가 제품, 제품과 인터랙트하면서 느끼는 경험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가치들, 밸류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할때 이런 데좀더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의 프로덕트만 만들던 데서 더 확장이 돼서 이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는 총체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시점에 이달을했습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템을구성하는 사람들은, 이제굉장니라성하는아니이라기보게 아니라, 어떤 p r o d 들 c t designer, designer, designer, designer, designer, designer, designer, designer, designer, d 있 s i g n e r d e s i 이 어, 이해 관계자들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총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제 홀리스틱 띵킹이라는 부분들, 그, 그런 개념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는 이 아이폰 디자인에서, 아이팟과 아이폰 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1세대 디자인은 그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산업 디자인이었죠. 그래서 깔끔하게 이제 기능을 강조한 아름다운 뭐 디자인. 이게 이제 그 1세대 아이팟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에 어떻게 음악을 담느냐 이런 인터랙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아이튠즈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튠즈와 이제 아이폰이 점점 더그 이제 발전을 하면서 지금 현재와 같은 모습들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 겪었던 것들은 어, 프로덕트와 사용자가 어떻게 인터랙트 하느냐 하는 어, 액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좀, 점점 더큰 그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 이런 아이폰 에코 시스템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폰 생태계죠. 그래서 여기 구성 요소들을 보면 저맨 위에 이제 뭐 Great Developer Community라고 있죠. 그러니까 훌륭한 개발자 커뮤니티.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어메이징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마케팅과 그 밑에 하드웨어, 이제 UI, 그 다음에 컨텐츠,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는 이제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다이아몬드 같은 형태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온전히 기능할 때만 이 생태계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그 마켓플레이스가 훌륭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프로피터블 마켓 플레이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프로덕트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뭐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다면 그런 마켓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저 윗부분에 그러니까 좋은 개발자 그룹이 이 생태계 안으로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없겠죠. 그렇다면 사용자들은 이 안에서 그 어떤 컨텐츠를 어, 검색하고 구, 구매를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컨텐츠를 구매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만 이 생태계 움직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뭐 학교에 가기 전에 회사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어, 팀을 맡아서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아이폰,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다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그 그러니까 때가 이제 2009년, 2010년 이럴 때인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 안드로이드 시장이 아이폰 시장보다는 훨씬 컸어요 안드로이드를 사는 사람들이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는데 매출을 보면 아이폰 쪽이 10대 1로 훨씬 높았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살펴봤더니 안드로이드를 산 사람들이 어 뭔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구매하려는 경험을 할때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 이그 안드로이드 쪽에는 프로피터블한 마켓플레이스가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조잡한 어플리케이션들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굉장히 좀안 좋은 경험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자기가 돈을 써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이 안에서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좋은 개발자 들어오지 않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한어 2012년 정도부터 구글이 안드로이드 마켓플레이스를 굉장히 새롭게 디자인하면서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이폰보다 훨씬 더큰 마켓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이어 마켓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각각의 요소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과정에서 서비스를 만들고 경험을 만들고 가치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저는 이 디자인 서비스 생태계에도 적용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문명 디자인 대학에서 정의한 아까 권영걸 선생님 저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요소 어느 하나라도 그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전체 생태계는 어떤 긴장감을 유지할 수가 없고요. 어뭐 예를 들자면 뭐 좋은 대학이 없다면 훌륭한 디자이너가 나올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한 스튜디오가 만들어질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올바른 정책이나 정부의 노력 없이 대학이 발전될 수가 없고 시장이 성숙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그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개개의 요소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기존의 그 아이폰 생태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부분은 바로 이 미디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생태계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무엇인가? 특히 이제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그 소셜 미디어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는데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